안녕하세요. 네, 강아지에 대한 궁금증을 독하고 솔직하게 풀어드리는 독설 TV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네, 저희 유튜브의 댓글 중에 궁금하신 거를 많이 올려주시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강아지랑 침대에서 같이 자면 안 되나요? 답은 됩니다,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동안 음, 인터넷이나 TV 같은 데서 강아지랑 침대에서 같이 자면 강아지들이 서열이 같은 줄 알고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 강아지랑 같이 자면 분리불안이 생긴다 강아지랑 같이 잘때 나보다 머리 위에서 자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뿐만 그런게 아닌가 봐요 미국에서도 막 서열적인 문제로 강아지랑 같이 자지 말아라 뭐 같이 자면 분리불안이 생기니까 같이 자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미국의 동물 행동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같이 자는 아이들과 같이 자지 않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 패턴을 조사해 봤더니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메이오 클리, 클리닉에서 연구를 한 결과 오히려 강아지와 같이, 사는, 같이 자는 사람들이 우리 가끔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강아지랑 같이 자서 내가 피해서 잠을 잘못 자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반대로 강아지와 같이 자는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더 좋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강아지랑 같이 자게 되면 조금 더 빨리 혼자 자기 시작한다. 강아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어, 외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조금 더 빨리 독립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잘수 있게 된다라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같이 자는 것이 불편하지, 불편하다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같이 자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도, 같이 잔다고 분리불안이 더 심해진다거나 하는 건 되게 잘못된 얘기예요 이거는 집에 있을 때만이라도 조금 떨어져 있는 걸 연습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같이 자는 거를 해보지 말라는 거지 같이 잔다고 분리불안이 더 심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주의해야 될 경우는 있어요 애기 강아지들은 저는 같이 자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뒤척이다가 이렇게 우리의 이큰 몸으로 뭔가 위에서 압박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더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어린 강아지들은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조금 있어요 어떤 문제 행동이냐면 음. 조금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잠을 푹 자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항상 선잠을 자는 거죠 선잠을 잔다는 건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예민하게 촉을 세우고 있다는 라 거고요 이때 보호자분이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뒤척이는데 건드렸다 그럼 얘네들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방어적인 목적으로 왕 하면서 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내 방어적인 목적으로 보호자를 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같이 자지 않도록 해야죠 근데 뭐 문제 행동이 없고 내가 우리 강아지랑 같이 자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같이 자도 괜찮아요. 네.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 같은 걸로 아니면 내가 좀뭐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수면의 질이 더 좋아진다는데 얘가 대형견이고 얘는 얘가 뒤척임이 심해서 내가 잠을 잘못 자는 것 같다. 그러면 잠자리를 분리해야 되잖아요. 이건 따로 교육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문 닫거나 베이비 게이트 치고 귀마개 끼고 2주 정도 무시하고 자야 돼요 이걸 참는 분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처음엔 더 지질 거예요 왜냐하면 되던 게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귀막에 끼고 이겨내야지만 같이 안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음, 나는 얘랑 같이 자지 않을 거야 라고 하, 마음을 먹었으면 이거 하나는 지켜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같이 자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같이 자면 강아지들은 계속 같이 자려고 합니다 침대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자지 않기로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자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딱 가족들끼리 룰을 정하고 올리지 않아야지만 평생동안 서로의 공간에서 잘수 있는 연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줄게 문제행동 없고 같이 자고 싶으면 같이 자도 돼아 안돼 아, 간단하고 재밌는 궁금하신 점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좀 최대한 다 해드리도록 하는데 그 중에 좀 재미난 것들, 그런 것들은 더 빨리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웃음> 이건 맨날 똑같아